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반응이들의 하모닉 해석 마지막 편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모닉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사실 하모닉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누가 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의외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한 얘기죠. 오히려 하모니 그룹에 대한 내용을 올리기 전보다 더 많이 보시는 걸 보고 와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정말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모니 그룹을 이해하려면 중심 그룹은 물론 혼니비한 그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혹시 애니어그램이 처음이거나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영상의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응이들 반응그룹 4번, 6번, 8번이죠.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도달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세 유형 모두 혼입이 아이 다르죠? 4번은 위트론, 6번은 컴플라이언, 그리고 8번은 어설티브입니다. 이렇게 처음엔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었지만 좀더 알게 되면서 아주 닮은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출발점은 달랐지만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사실 혼입이어만 다른 것도 아니죠. 중심 그룹 고착 기능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4번은 감정고착. 감정유형이고요. 6번은 사고유형. 그리고 8번은 본능유형이에요. 애니어그램이 재밌는게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반응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량이들이나 낙관이들도 다 이래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모닉에선 비슷한 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할 건 결론이죠. 그래서 4번, 6번, 8번이 반응이들 그룹으로 묶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 하려는 이야기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결국 사고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애니어그램은 반응이들 4번 6번 8번에게 사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한번더 조언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혼이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2차 유형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혼이비안이 먼저란 겁니다. 혼이비안이 4번에게 하는 이야기는 본능이고 8번에게 하는 이야기는 감정이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운동부터 해야 하는 거고요. 8번은 진실된 관계에 딱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괜찮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순서로 하모닉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6번은 1차 유형이잖아요. 1차 유형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차 유형은 온이비안에서 하는 이야기나 하모닉에서 하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6번은 혼니비안에서도 이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모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번의 경우 혼이비안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아마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6번은 지난 영상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죠. 오늘은 2차 유형인 4번과 8번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이전에 하모닉그룹 반응이들 소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들은 사고가 제어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라는 게 사실상 제어될 수 없는 건데 이걸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긴장이나 갈등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낙관이들 그리고 역량이들과는 달리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고라서 제어되는 게 사고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낙관이들은 사고가 아니라 본능을 제어하는 사람들이고요. 역량이들은 감정이 제어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사고가 어렵다고 했어요. 보통 6번이 난해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고 유형. 그것도 사고 유형의 중심이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8번은 본능이 사고를 제어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4번은 감정이 사고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모드가 되면서 사고 스위치가 꺼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꺼지는 게 아니라 끄는 거죠! 데리고 노는 애들이 꺼버리는 거예요. 8번은 본능이 사고를 데리고 놀다가 끄는 거고요. 4번은 감정이 사고를 데리고 놀다가 끄는 겁니다. 하모니 모드가 되면 그렇죠. 자, 사고를 데리고 논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고를 데리고 놀다가 꺼버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모든 걸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죠. 사고라는 게 언어를 통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그 자체도 사고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머릿속에서 사고 기능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하는 게 바로 사고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통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 기능을 다는 무엇이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8번은 본능이, 4번은 감정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제가 한 2초 동안 꺼볼게요. 자 아직 거기 계시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고가 꺼지는 거예요.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이든 아니면 머릿속에서 혼자 중얼대는 말이든 이 말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모닉 모드에서 사고는 제로 포인트가 되지만 감정은 4번 포인트, 행동은 8번 포인트가 되죠. 반응이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깊은 감정이 행동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뭐 이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욕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제가 말을 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거나 혹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뭐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어우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도 그렇고요 영어도 비슷하죠 angry가 화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mad, crazy도 비슷한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뭐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고 기능이 정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사고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은 그렇죠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이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요. 감정이 그런 거죠. 감정이 범인이에요. 얘네가 왜 그러는 거죠? 왜 사고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겁니까? 참 어렵죠. 사고 입장에서 그걸 알기가. 왜냐면 사고는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본능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감정아, 너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감정이 가르쳐 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같이 일 잘하다가 갑자기 막 김대리 좀 나가있어. 이러는 거예요. 김사고 대리는 이 본능과장이 왜 그러는지 박감정 부장이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김사고 대리는 그냥 추측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렇죠. 사실 본능과 감정은 말을 못하거든요. 말은 사고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평상시 그들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발번은 본능이 사고를 데리고 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보통 발번을 싸움꾼 어쩌고 하니까 단순 무식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확실히 단순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무식한 건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먹을 잘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먹질을 전혀 못하는 8번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먹은 파수들이나 쓰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다 머리로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 머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싸울 때 필요한 머리는 아주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8번이란 겁니다. 사고를 뭐가 사용하는 겁니까? 본능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획하고 조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위한 모드에서 8번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략을 짜고 전투를 벌이고 이러는 거죠. 물론 그 중심은 본능이지만 사고와 본능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모닉이 되면 순간적으로 사고를 떠버립니다왜 그럴까요? 감정이 나타나서 그런 거죠 8번은 혼입배안에서 감정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지냈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사고를 끌 필요까지 있나요? 사고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감정을 보면 왜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까지 머리를 굴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전략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 엎었으면 엎었지 네, 대충 이런 느낌이라 얘기입니다. 4번 포인트의 감정입니다. 잊혀진 과거의 상처 같은 거예요. 가슴 깊이 느껴지는 아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 슬픔, 발번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근처에만 가도 사고 스위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영어로 MAD. 크레이지라고 했죠. 그리고 4번은 8번을 엎어놓은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8번은 거의 항상 외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는 겁니다. 어설티브 중에서도 그런 편이죠. 8번 포인트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매우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 세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살수 있는 이유도 모든 에너지가 외부 현실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8번 포인트는 본능의 힘이나 공격성이 외부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매우 단순한 심플한 타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내면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 포인트가 3번에서 4번으로 이동하면서 무의식 바깥에 놓여있던 감정이 의식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사고 스위치가 꺼지면서 감정이 행동으로 폭발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들은 거의 내면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비현실의 공간, 가상현실의 세계가 이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거의 항상 어떤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경험하는 외부 현실이 매우 단순한 편이죠. 인간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게 마치 8번을 엎어놓은 것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8번은 외부현실세계가 아주 복잡할 수 있거든요. 등장인물도 엄청 많고 그들간의 역학관계나 이해관계도 완전히 뒤엉켜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4번은 내면세계가 그런거예요 깊고 풍부한 세계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번이 예술가가 많은 겁니다. 그 세계를 구체적인 작품으로 옮겨 놓은게 소설, 음악, 그림, 영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본능 포인트가 9번에서 8번으로 이동하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 세계가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를 때입니다. 이들은 이때 사고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격정적인 감정을 현실 세계에 드러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8번은 본능이 사고를 데리고 논다고 했죠. 그래서 8번에게 사고라는 건 주로 전략으로만 작동한다고 했어요. 4번은 감정이 사고를 데리고 놉니다. 그래서 4번에게 사고란 오직 감정을 위해 작동하게 되는 거죠. 8번이 현실 지배역 등의 본능을 위한 전략으로서 사고를 이용한다면 사고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고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고거든요. 이거 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느낌을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참가자 노래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나 먹방에서 요리의 맛에 대해 설명하는 거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을 설명하는 건데 사실 그 얘기 듣는다고 그 느낌을 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상상만 될 뿐이지 느낌은 그냥 느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4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추천하고납니다 영국이나는 세계적인 록밴드, 라디오 헤드의 명곡, 크립이에요. 대단히 사본적인 노래로서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드는 곡인데 듣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슬픔이 배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에니어그램의 시각에서 해석해 볼게요. 혹시 이 노래를 잘 모르신다면 먼저 들어보시고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에 네가 여기에 있었을 때 눈을 쳐다볼 수 없었어. 넌 마치 천사같아. 너의 피부는 나를 울게 하지. 이 가사는 분명히 언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언어가 철저히 어떤 느낌의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느낌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너의 피부를 보고 울뻔 했다는 건데요. 탐미주의자로서의 4번의 기운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너는 깃털처럼 떠올라 아름다운 세상에서 어떤 환상, 심지어 환각의 느낌이 있죠. 4번은 예술가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하는 거죠. 난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어. 넌 땡땡 특별해.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욕하면 안되거든요. 자 점차 4번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죠. 특별함. 그렇습니다. 4번은 바로 남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I wish I was special. 해서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따라서 자기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너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4번의 주요 기질 중 하나인 질투를 의미합니다. 예술가들은 돈보다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죠.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타일이 더 좋다거나 하면 매우 힘들어하곤 해요. 그런 게 예술가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난 밥맛 없는 녀석이야. 이상한 놈이라고 제기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자 여기서 우리는 4번의 자아, 자기 비하 또는 자기 파괴적인 측면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은 4번, 하지만 특별할 수 없다면 괴상하고 기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적어도 그의 자아상은 결코 평범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소외되고 맙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외로운 혼자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좌절감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의 절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달려나가 그녀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사고는 정지하고요 내면 세계가 현실의 개입으로 서서히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깨어지면서 하모닉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4번과 8번은 서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8번은 현실 외부 세계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죠 4번은 내면 세계에서 본인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8번은 본능형이기 때문에 파워, 힘이 중요한 거고요. 4번은 감정형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매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과 다른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번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감정이 의식으로 떠오르면서 하모닉 모드가 되는 것처럼 8번은 현실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정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모닉 모드가 된다는 거죠.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특별함이에요. 이 일순간 현실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뭐 버려짐이에요. 그녀가 달려나가는 게 뭐냐는 겁니다. 이 가사만 보면 의미가 분명치는 않지만 자기를 보고 도망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이 과거에 겪었던 깊은 상처가 되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4번과 8번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하지만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에게서 같은 반응이들 그룹에 묶이는 거고요. 애니어그램은 이들에게 사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사고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고를 놓아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고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사고를 붙들고 있는 건 다른건데 8번은 본능이, 4번은 감정이 사고를 계속 데리고 놀면서 부살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냥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채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본능이나 감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8번이라면 이 유튜버가 무슨 수작이지? 하는 생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4번이라면 흠, 나를 설명하는 이런 따위가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본능이 내 생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감정이 내 생각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 진짜네? 진짜 내가 그러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은 혼이비안에서도 이런 걸 해보라고 했죠 그냥 바라보는 연습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명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명상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을 좀 접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고를 놓아줘야 할까요? 그럼 그 사고는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탐구하게 됩니다. 사고의 키워드가 자유, 독립,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 그거면 됩니다. 호기심은 목적이 없어요. 전략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보통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바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사고를 놓아주면 이전엔 몰랐다 어떤 여러 가지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걸알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걸 보면 더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전에 제가 애니어그램의 세 가지 기능은 시간과도 연결이 된다고 했죠. 감정은 과거, 본능은 현재, 그리고 사고는 미래입니다. 사고는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사고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8번은 전쟁 같은 현실 세계에 빠져있고 4번은 자신이 창조한 꿈 같은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6번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이고요. 하모닉 모드가 되면서 8번은 무의식에 묻혀있던 과거를 만나고 4번 역시 의식하지 못했던 현재를 만납니다. 6번이라면 이두 가지가 원래 익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들의 무의식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미래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번 얘기서 깊은 감정이 행동으로 폭발하는 건 과거의 상처가 현재 반복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사고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켜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이런 걸해보란 얘기예요. 호기심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게 추억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과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구나. 예전엔 나쁜 놈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내게도 괜찮은 면이 있어. 내가 그렇게 형편없기만 한 사람만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니어그램이 하모닉을 통해 반응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아니라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